자 오늘 지금 외관은 이제 벽체까지는 스타코로 마감이 어느정도 됐거든요 지붕만 마무리를 하면 되고 지금 모양은 이런식으로 제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어, 외장까지 되고 나니까 어, 꽤또 웅장하게 보이는게 있네요 등만 이렇게 달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내부 마감하고 있어요 지금 목수분들이 신경써서 해주고 계셔서 내부 천장을 이렇게 자작나무 화판으로 1,2D 사이즈 맞춰서 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이쪽 주방 부분도 이렇게 하얀색 타일로 어, 마감이 됐고, 이렇게 보면 정면에서 이렇게 뻥 뚫린 시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힐링 힐링 팬이 달릴 거고 나타든들이 이렇게 담기 예정이에요. 삼십육 라고 오늘 지금 페인트 작업 하고 있어요. 도어도 다 상태고 들어가자마자 내장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랑 지금은 오늘 페인트 작업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천장은 자작나무로 위쪽까지 이렇게. 다락까지는 자작나무로 그리고 이 층이 되는 벽 부분은 전부 화이트로 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바라보면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하늘을 뻥하니 보실 수가 있는 구조죠. 그리고 화장실은, 샤워실은 이렇게 화이트랑 변기랑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거의 저희 이제 마무리 현장이거든요. 매벽 외 쪽은 이제 등만 달면 되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자재를 구해 갖고 왔는데, 이걸로 천장을 아 지붕을 마감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장판 해밍본으로 시공하고 을 있는데, 이렇게 장판이 마무리가 시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맨발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헤링본 스타일이고 지금 천장 자작나무까지 벽면은 화이트로 지금 도색으로 페인트칠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이 부엌 공간이고 이쪽 싱크 여기 이제 아일랜드가 하나 들어올 거고 이쪽에 이제 싱크볼 그다음에 후드해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전면을 바라보면서 조리도 하고 쉬시면서 잔나무 숲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라운드 형식으로 계단이 올라가서 옥탑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화장실도 경기는 네, 아메리카 스탠다드 걸로 됐고 저쪽에 파티션만 어, 들어올 예정이고 방두배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중문이 시공을 하고 이렇게 외부도 자작나무로 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거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높아서 개방감이 좋고 어딜 보더라도 전방에 이 숲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느낄 수가 있죠?